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붕대를, 붕대를 감은 귀신이 춤추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작품의 주제나 내용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남들에게 비평의 대상이 되고 선전 및 광고 효과를 크게 본다. 얼굴에 비누 거품을 칠하며 면도하는 꿈 어려운 난관과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목표를 달성하거나 통쾌하고 즐거운 상황 내지 기회를 맞게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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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씌인 가면을 벗어버리는 꿈. 경직되고 가식으로 가득 찬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솔직한 자신으로 돌아가고픈 꿈. 얼굴에 점빼는 꿈. 고민이 해결되고 걱정이 사라질 꿈이다. 얼굴에 종기나 반점 검버섯 흉터 등이 생기는 꿈. 얼굴에 종기나 반점 등이 생기는 꿈은 일에 실패하거나 체면을 깎이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상처가 굶아서 터지는 것도 좋지 않다. 얼굴에 종기나 부스럼이 생기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자손과 연관된 우환 내지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얼굴에 주사를 맞는 꿈 직장이나 집안일에 변화가 있게 된다. 얼굴을 가린 사람을 만난 꿈 전혀 신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됨.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 꿈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 꿈을 꾸게 되면 합격 또는 승진을 하거 나서 어던 고민이 깨끗이 해소된다. 얼굴을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꿈 얼굴을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꿈을 꾸게 되면 감정의 대립이 풀리거나 서로 합의하여 화해하게 된다. 얼굴을 붕대로 감는 꿈꿈 꿈 속에서 얼굴을 붕대로 감고 있었다면 교통사고를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가까운 주위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염려도 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도 조심해야 하는 꿈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문제를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자신의 얼굴에 붕대를 감았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꿈이기도 하다.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꿈 경찰이나 기자에게 신상조사를 받거나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암시 얼굴을 씻고 닦는 꿈 머지않아 지인의 명예가 높아지는 신불의 상승 내지 이권을 얻게 되고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갈등하던 일이 처리된다. 얼굴을 접수기에 내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꿈 신상카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된 얼굴의 한 부분을 수술하는 꿈 만지게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신문을 받거나 고문을 받게 된다. 얼굴이 거울에 맑게 비치는 꿈. 예기치 않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얼굴이 검은 아이를 본 꿈. 누구나 싫어하는 일을 떠맡게 된다. 얼굴이 긴 머리로 가리는 꿈. 출산한 문제 해결의 징조로 길몽입니다. 얼굴이 누렇게 부어오르는 꿈. 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 부설, 질병이 생긴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보이는 꿈. 현재 생활에 근심이 많고 풍파와 죽음을 암시한다. 실패, 질병이 생긴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꿈. 유행성 질환이나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발병, 망신, 수술 등의 불운이 닥친다. 얼굴이 시파렇게 멍들어 있는 꿈. 하루 온종일 재앙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우환, 시달림을 당한다. 얼굴이 신경마비가 되는 꿈. 실제로 어떤 사업이나 조직에서 중추적이고 상징적인 표상이 잘못되거나 일의 진행이 마비된다. 중풍, 신경통, 마비, 실패가 있다. 얼굴이 앵무새형으로 변하는 꿈. 얕은 지식으로 매사에 기고만장하게 까불다가 높은 콧대가 부러진다. 얼굴이 좌나 우로 일그러지는 꿈. 얼굴이 좌로 비뚤어지면 남자로 인해 장애와 실패를 겪는다. 얼굴이 우로 비뚤어지면 여자로 인해 폐가 망신하게 된다. 얼굴이 지형으로 변하는 꿈. 생각하는 사고는 치밀. 영리하나 행동가짐은 매우 가볍고 조급하기 때문에 매사에 실수를 저질러 망신살이 뻗친다. 경솔. 오두방정을 떤다. 얼굴이 참새형으로 변하는 꿈. 마음이 조급 경솔하고 수다스러워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여성이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꿈. 소유자가 현재 임신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용의 얼굴에 침을 받는 꿈. 12. 싸움 소송으로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경망한 짓으로 망신을 당한다. 오물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꿈. 셀러리맨는 승진, 영전 등에 의하여 지위가 높아질 길몽이다. 한편 사업주는 남의 도움을 받아 사업이 훌륭다 반영한다. 오물 속에 비친 얼굴이 남의 얼굴이면 파산할 우려가 있다. 오늘 속을 들여다보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치는 꿈. 재물의 파탄 내지 경영하는 사업의 부진, 실패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오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꿈.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하여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이켜보고 싶은 잠재의식의 표축이다. 윗사람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는 꿈.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어떤 부탁을 받게 됨. 의사가 얼굴 부위를 수술하는 꿈. 신문기자나 수사관에 의해서 신상 문제나 사업상의 신문을 받게 된다. 인형, 그림, 사진, 동상 등의 얼굴에 관한 꿈. 사람의 사진, 간판, 서적의 표제 등을 상징한다. 자기 식구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꿈 자신 때문에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침 자기 얼굴에 큰 점이 생기는 꿈큰 실수를 하게 된다 자기 얼굴이 주름이 가득한 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함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에 더 얽매인 자기 얼굴이 흉악해지면 자기 얼굴이 무섭고 흉한 꿈은 금전상에 대해 이익을 볼길몽이다 이때 얼굴이 크면 얻는 금전도 많다 자기의 얼굴에 코가 두개 달린 꿈 시비나 불화가 일어나는 꿈. 조심하세요. 끼어들지 말기. 자기의 얼굴은 물론 남의 얼굴까지도 검게 보이는 꿈. 경속거려하던 사람과 만나거나 거래 등을 하게 된다. 자신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꿈.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감추고 싶다는 꿈. 자신의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는 꿈. 누군가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고 안정감을 얻는 꿈. 자신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리는 꿈. 남의 영향을 받아 직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시킬 일이 생긴다. 자신의 얼굴이 용의 머리 모양으로 변하는 꿈. 입신 출세하고 만인의 대표가 되어 꿈과 정실을 창출해낸다. 승진, 성공 등의 길조이다. 자신의 얼굴이 해골로 보이는 꿈. 유행성 질환이나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됨을 암시한다. 중병, 불길하다. 자신의 얼굴이 해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꿈. 매우 기쁜 일들과 기론을 암시한다. 희열, 경사. 행운 등의 길조이다. 잠깐 잠든 사이에 귀신의 얼굴을 보는 꿈. 잠을 자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환상으로 유령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문 너머로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 얼굴이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친구나 애인이 찾아온다. 어떤 장소에서 우연한 일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고 오래도록 깊은 유대를 갖는다. 상봉 깊은 소식이 있다. 처음 보는 하얀 얼굴의 사나이와 키스하는 꿈. 처음 대하는 책을 읽고 만족해한다. 코피가 터져서 온통 피가 얼굴에 묻은 꿈. 여러 방면으로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알려주거나 손실을 가져온다. 헝겊조각이나 신문지 등 하찮은 물건으로 얼굴을 덮은 꿈. 어떤 사건의 죄를 뒤집어 쓰거나 자유가 구속되는 등 일신상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화장한다면서 밀가루를 얼굴에 바르는 꿈. 지나친 열등감 허세과시에 망시를 당할 수 있다는 암시의 꿈. 얼굴 꾸며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